뭐 찍는 거야 이거? 응? 뭐 찍는 거야? 우야 t v 우야 t v 응. 뭐야 유튜브? 응. 응. 형, 유튜브에? 근내 어, 내 개인 서장용이야촛불이야 <웃음> 그거 왜안 꺼져? 꺼지지 않는 촛불이야 양초. 지금 하고 있는 거지? 생방 푸르바디야? 쟤랑 쟤랑 쟤랑 쟤랑 쟤랑 쟤랑 쟤랑 대원이 <목소리> 는거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